자,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가지고 미리 캠퍼스에서 디자인한 거를 OBS에 불러와서 거기에다가 비디오 캡처 디스플레이 넣어가지고 예쁘게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일단 미리 캠퍼스에서, 미리 캠퍼스에서 예쁘게 디자인을 하나 해야 되죠. 네. 그디자인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미리 캠퍼스를 찾아가야 되겠죠. 네. 미리 캠퍼스 찾아갑니다. 자, 미리 캠퍼스를 찾아가서 어, 기본적으로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여기 로그인 됐다 나오는데,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로그인 하라 나올 거예요. 로그인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꼭 여러분은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를 해야지 바로 시작하시, 하, 시면안 돼요, 여러분. 이거 실수 많이 하시려면 바로 시작하게 하면 사이즈 지정을 못해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를 해서, 이동하기를 해서, 여기서 새 문서 만들기 라는 거 보이세요? 그, 그동안 럼그 작업한 게다 있어요. 여러분, 작업한 게다 있어요. 새 문서 만들기에서 여기 웹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죠? 여기서 유튜브 팝빵 이거 네. 선택합니다. 그, 썸네일 사이즈, 즉 OBS 사이즈도 16대 9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서 썸네일 사이즈가 16대 9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썸네일 사이즈로 만들면 정확해요. 썸네일 사이즈에 있는 디자인들도 쓸게 많고요 그러면 썸네일 사이즈를 클릭하면 이 사이즈로 썸네일 디자인들이 나오죠 네. 여기서 내가 배경으로 쓸 디자인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게있제 어차피 비디오가 들어가고 화면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다 가려지는 거잖아요 단지 비디오 화면이 뒤에 가려지고 남는 부분 있죠 그 남는 부분에 글씨 써야 되고 배경이 보여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원하는 깔끔한 디자인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글씨든지 아무 의미 없어 이미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보시고, 그냥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게좀 깔끔할까 하고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봐서, 봐서, 어, 디자인으로, 배경 디자인으로 쓸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거죠. 깔끔한 디자인. 그러니까, 뭐, 요런 디자인도 괜찮고, 아까 저희가 요런 디자인을 했는데, 음, 이번에는, 요런 디자인으로, 요런 디자인 해볼게요런 디자인? 라틴공에? 어차피 보이지 않을 텐데 의미는 없겠네요. 그러면, 음, 이번에는, 어, 금요 찬양 예배 디자인으로 해보죠. <웃음> <웃음> 자, 우리가 월요일에 이 오류 찬양 예배 디자인으로 한번. 자, 요런 디자인 나왔죠? 그죠? 요 디자인에서 글씨 수정할 거 수정하고요. 쓸거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 디자인 좀안 깔끔하네요. 그럼 다른 걸좀 할까요? 네. 여기서 밝은 디자인으로 할까요? 밝은 디자인? 써면 여름? 네. 여름 좋네. 그죠? 여름. 자, 그럼 여기서, 자, 라이브 좋네. 그죠? 스피커 좋네. 그죠? 그대로 써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위에 뭐예요? 옮겨, 왜? 어차피, 이, 여기에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화면 들어가면, 아, 다 그래도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요. 안 보이니까 그냥 위쪽에다 우리 광고할 거 집어넣자고요. 여기다가. 광고할 거 뭐예요? 저는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하면서 이렇게 DB 렌더 제가 이렇게 광고하겠죠, 그죠그래죠이 제가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자 보세요, 네.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씨들이 있잖아요, 그죠 글씨를 뭐라고 할까요? 저는 DB 렌더 이렇게 하나 쓰, 쓰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김유수 소장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뭐 필요 없으면 그냥 날릴게 요 그냥요. 지워도 돼요, 여러분.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 그죠? 여기 있는 글씨도 뭐 영어로 내가 뭔가 소개할 게 있으면 이제 영어로 쓰면 되겠죠. 뭐 리얼, 이스테이트, 어쩌저쩌고, 저쩌저쩌아이고 그죠? 코퍼레이션 뭐 써도 될 거고죠. 뭐 그런 거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글씨도 내가 뭐쓸것 같으면 쓰시고 안쓸 거면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저는. 요거를 조금 다른 느낌으로 어떻게 쓰겠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영어로 DB LND 이렇게 그냥 영어로 좀쓰게 해주면요 됐죠? DB LND a 이런 느낌으로 살짝 가려주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그냥 왜냐면 이걸 왜 넓게 놔두냐면은 넓게 놔두냐면은 의미가 없다니까 왜 여기에 얼굴 들어가고 그죠? 디스플레이 들어가면 남는 공간이 아직 안 보여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뭘 집어넣어요? 요소에 가서 요소에 가서 여기 도형에 가서 그죠? 도형은 사각형 도형을 집어넣을지 뭐 이쁜 걸 집어넣을지 알아서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저는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겠죠, 그죠? 이만큼 사이즈로 뭐 집어넣겠다고요? 얼굴 집어넣어야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번엔뭐 집어넣어요? 디스플레이, 그죠? 화면을 요정도 사이즈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화면에 그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칸 두개 만들어서 집어넣는건 끝이라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색깔이 안 이쁘잖아요 안이쁘니까 그냥 제가 여기 투명도 이제 투명도 어차피 여기다가 얹을 거니까 그냥 투명도를 조금 줘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든 것보다 투명하게 제가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서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가리더라도 뒤에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거 끝났어. 밑에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광고세도 광고. 투명도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광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광고를뭐 해요? 여기다가 글씨를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복사해서 어, 상담문의 상담문의 래서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그리고 영상 보고 전화 안 하면 저주할 거야. 그죠? 진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알죠, 그죠? 네. 이렇게 글씨를 적어서 광고하는 거죠, 그죠? 광고, 그죠? 광고하는 거죠, 광고. 그리고 디자인은 끝났으니까 살짝, 그죠? 좀안 보이게 줄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제목에 OBS 배경 화면, 그죠? 이 제목 적고 그죠? 요거는 뭐에 미리 캠퍼스에 저장하는지 알았지디스켓은 미리 캠퍼스에 저장하고 다운로드 그죠?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JPG로 받으라 그랬죠? 빠른 다운로드 그죠? 그럼 끝! 끝났어요 이거를 디자인해서 저장이 끝났죠?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OBS를 갑니다 그죠? OBS 지금까지 우리가 OBS에서 장면 1, 2, 3, 세가지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장면 포를 만들어야지 네 번째 거.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서 여기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예, 이미지를 집어넣는다, 이미지요.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자, 새로운 이미지 외, 기존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 찾아보기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요? 다운로드 여기 저장돼 있네요, 그죠? 예, 따닥. 그러면 들어왔죠, 그죠? 거기 키워요. 자, 그러면 딱 맞춰서 지금 들어왔죠, 그죠? 이 여기 뭐 들어온다고 이제 비디오 캡처 장치 뭐 디스플레이부터 넣을까요?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갖고 옵니다. 기존 거 그죠? 이미 있는 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와야죠. 네. 기존에 있는 거. 그리고 크기를 조정해서 여기에 딱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사이즈 쫙 맞춰가지고 이렇게 슬쩍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집어넣어요? 비디오 캡처 장치죠. 그죠? 자 비디오 캡처 장치를 또 크기를 살짝 맞춰가지고, 그죠? 살짝 맞춰서, 네. 맞춰서, 자, 집어 넣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좀 잘라야 되겠죠, 그죠? 잘 잘라서 집어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잘 잘라서 여기다가 딱 맞추면 되겠죠. 그럼 자, 네. 자, 요렇게 하면 나오죠, 그죠? 됐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영상이 그래야 디자인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녹화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여러분. 이대로, 그죠? 제가 한번 녹화해 볼게요, 그러면요. 자, 녹화를. 어, 이대로 이제 녹화를 합니다, 제가. 네? 단축키는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장면포로 지금 세팅해놨잖아요. 근데 단축키 누를 이유가 없잖아요. 단축키라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장면포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네이버 가서, 제가 지도 가서 녹화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뭐 누른다고, 할까요? alt, z 그리고 alt, n 그럼 이제 이대로 녹화가 되는 거죠. 이대로. 이해됐나요? 그리고 녹화 끝나고, Alt 9 하고 녹화 끝내면 되겠죠. 지금 제가 OBS로 녹화를 하고 있는 관계상, 보여줄 수는 없지만, 끝머리는 지금 이렇게 녹화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해됐나요? 그럼 녹화 중단할게요.